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라 우리 바라밥 친구들 아, 맞다 반말 쓰는 거였지.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서 해 까먹었어. 이때라기만, 빨리 먹자 밥. 이때라기만, 당당당당. 얼른 먹읍시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바라밥 친구들이 바라밥 어디 갔어요? 여또 여씨, 바라밥 어디 갔어요? 그리고 그 동안 나는 사람들이 보기좋은 음식의 그런게 어떤건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첫번째, 쩝쩝거리지 않는다 그리고 입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걸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혼자 먹는다해서 막 쩝쩝거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요 한번 연습해 보려고. 응? 역시 김이 최고야. 최근에 새로 생긴 우리 집 동네 가게에 김치전국을 사시길래 먹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너무 양이 많아서 남겼더니 남 포장해 주셨어. 아니 고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만두도 들어있는데 난 약간 그냥 만두는 맛있는데. 이런 국 속에 들어있는 만두는 잘 손이 안 가더라 아좀있는물티슈 갖고 오고 싶은데 어떡해. 잠깐만 안 갖고 와야지 그냥 자취하다 보면은 밥 맹들어 놓으면 은다못 먹고 다 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햇반을 먹게 되는데 부모님이 내가 햇반 먹으면 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 당연한 건가 햇반이 간편해가지고 남기는 일도 없고 이건 부추 간장을 안 갖고 왔네 음. 음. 맞다 나 다이어트 중인데 진짜 옛날만큼 못하겠더라 옛날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진짜 열심히 했더라 옛날에 옛날만큼은 못하겠어 두부가 찌개 두부가 아니라 부침 두부인가? 엄청 보통 국에 들어간 두부 먹으면은 약간 꼭시해가지고잘 입에 씹히는데 이거는 약간 부침 두부같아 음, 찌개용이 좀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냈어? 나 혹시 뭐 보면서 혼밥 했대? 응? 나 없이? 바라밥 의리를... 하긴 뭐 내가 안... 내가 안, 내가 혼밥 안한 거니까 나도 할말 없다 미안해 혼밥 하려면 은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더라고 그러면 배달 음식 시키면 돈이 엄청 깨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혼밥 하는 일이 좀 적어지고 그러더라고 배달 음식이 확실히 건강을 좋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배달, 배민, 그, 후기 짱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좋은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배달음식 시키는 거는 그냥 특별한 날 어쩌다 가끔이었는데 자취하니까 배달음식이 내 주식이 돼버리고 집밥이 이제 특별한 날 먹는 날이 됐어 자취생들은 진짜 공감할 걸 그래서 옛날에 막 진짜 달달하고 간식거리 이런 거 좋아했는데 자취하고 나니까 그냥 평범한 동네에서 파는 그냥 집밥 이런 거 이런 거 자주 가게 되더라. 어우, 땀 나. 진짜, 내가 진짜 땀이 많거든? 겨울에도 땀을 흘리고. 일단 에어컨 좀 켤게. 내가 팔다리에 털이 없어. 근데 털이 없는 만큼 땀도 흡수를 못하고 햇빛? 빛을 햇빛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를 못해 그래서 엄청 잘 타고 몸에 털이 없으니까 부주, 뭐래,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몸에 털에 있은 이유가 있어 털이 있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땀이 너무 많아서 더위도 잘 타고 요즘 이 날씨에 에어컨을 키긴 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안돼 나 지금 등에 땀났어 찌개 먹으니까 더 난다 더 난다 어메 안돼요 응 주저가 있었지 주저도 안 쓰게 되더라고 이렇게 국물에 젖은 쌀풀때 말고는 내가 얼마 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혼자 사니까 패스백입 들고 먹어도 돼 근데 어떤 친구가 콩고물이었나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고싶은데 용기는 없고 사진은 찍고싶은데 부끄럽고 용기없고 약간 말걸기 민망하고 그랬나봐 난 눈치를 챘어 어? 하이? 오랜만? 눈치를 챘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래서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 알아보셨죠? 아 사진 한방 찍어드릴까요? 이럴 수도 없잖아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몰래 찍는거야 이러고 피할까? 고 근데 진짜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저장공간이 부족하다고 카메라가 꺼졌네?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 찍고 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뭔 얘기했지? 깜짝 놀래서 다 까먹어버렸네? 아 몰래 몰래 찍는 거야 야, 나도 나도 그 마음은 알거든 엄청 이해하거든 그래도 아쉬운긴 아쉬워 그냥 몰래 찍는 거보다는 차라리 같이 찍자고 얘기해주는 게더 좋잖아 왜냐면 약간 몰래 찍는 거에 대한 아 내가 몰래 찍힘을 당하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 그게 언제냐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지한이랑 수영장을 갔어 야외 수영장 이었는데 그 야외 수영장에서 내가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비키니를 입었어 근데 뭐 진짜 막그 원초적인 그 이런 이런 빤스에 이거밖에 없는 그런 비키니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되게 몸이 다 노출되는 그런 비키니를 입었어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나 알아봐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으셨어 근데 지연이랑 놀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 그냥, 뭐 그냥 그렇게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놀고 놀았지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언니 언니 몰래 찍는 거 싫죠? 몰래 찍는 거 기분 나쁘죠? 뭐 이랬나? 아무튼 몰래 찍는 거 싫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이러고 대답을 못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졌다? 근데 또 멀리 가니까 또 찍는 거야 근데 약간 거기는 이제 노출이 돼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싶잖아 내 몸이 남의 카메라에 이렇게 같이 셀카를 같이 의도해서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의도치 않았을 때 그렇게 찍히는 게 뭔가 되게 수치스럽더라고 그래그 뒤로 약간 진짜 좀 뭔가 기분이 이상했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제 본가에 살때 자취하기 전에 지하철을 타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니? 보통 몰래 찍는 사람들의 포즈가 뭐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찍어 몰래. 근데 나는 그게 나를 팬심으로 찍는 건지 아니면 은 범죄 목적으로 찍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누군가 나를 찍는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 사람이 좀 진짜 애매하게 앵글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오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지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 아 그래서 좀그 그런 그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나의 난 약간 이제 내아예 사생활 일상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나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 근데 이제 내가 직접 내가 의도해서 내가 찍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찍히는 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음. 그래서 좀. 그래도 뭐 버스 정령에서 그렇게 찍은 친구가 그러, 그런 식으로 내가 감정이 느껴졌다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옛날 몇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제 이게 좀 쌓인 것같아 누군가가 몰래 찍는 거에 대한 알지만 모른 척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의 그 친구들의 마음은 진짜 백번 천번 엄청 알거든 나도 그래 본적 나도 나였어도 뭔가 용기가 없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해하는데 이게 또,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냥,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좀 많이 힘든? 그런 게 있더라고. 약간 친구들끼리도 몰래 찍거나 갑자기 드르르 하고 찍으면은, 아, 지우라고! 그러고 막, 약간 그렇게 되잖아. 그런 식 그런 것도 있는데 예시를 들어준 거였어 내 입장에서 말고 만약에 그 이런 일을 안하는 친구들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을 해는 건데 약간 남의 카메라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모습들이 담기는 게좀 거북하잖아 솔직히 좀 그것도 이것도 있었다 친구랑 좀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술집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분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이러고 부탁을 했어서 그때 내가 좀 약간 얼굴이 빨개져 있던 상태였어 술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로 아, 누군가의 앨범에 담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토시안안 틀리고 지금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못 찍어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어어어 아, 아, 아, 찍어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장난식으로 그렇게 나오시니까 아 죄송해요 이랬어 근데 이제 딱 돌아가면서 욕을 하는 거야 뭔년 지가 뭐 연예인이야? 이러면서 근데 진짜 온몸이 굳더라 이러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고 이러고 다 들리잖아 진짜 친구랑 가만히 이러고 멈춰 있었어 근데 이제 옆략 테이블이었거든? 테이블 가서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쪼잔하네 응? 아 구독 끊을 거야 짜증나 쟤 몇인데? 이러면서 진짜 나 지금 오버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토시안안 토지 그렇게 맛했어쟤 몇인데? 이러면서 어 몇만 몇 아 끊어야지? 여면다 들리는 거야 너무 분하고 화나가지고 막 손이 떨리더라고 그때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친구랑 대충 얘기하고 집 가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핸드폰으로 찍다보니까 뚝뚝 끊기네? 아니 그래서 집 가면서 그, 이런 일을 같이 하시는 나랑 같은 일을 하시는 어줄이야 뭐해 뭐해 <웃음> 이런 일을 내 마음을 알수 있는 그런 분께 연락을 해서 엄청 울면서 집 돌아갔던 기억이다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 내 자신과 그런 말을 들은 내 자신과 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조차 안 났던 내 자신 뭔가 엄청 속상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어. 가, 이런 얘기 나와서 생각난 건데 가끔 정말 좋으신 분들 너무 많아 진짜 나 만나 저를 이렇게 만나면은 아 반담 반말 써지 그러니까 나 만나면은 진짜 나를 나랑 이렇게 교감한다 해야 되나? 그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예의바르시고 진짜 좋으신 분들 너무 많은데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뭐? 무례하신 분들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이제 나는 번화가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좀밤 7시, 8시 좀 넘어서 가면 아이고 얘기 안돼 7시, 8시 넘어서 가면은 약간 술 취하신 분들이 있으셔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소리를 빠 하고 지르면서 막 달려와 그럼 내가 진짜 엄청 잘 깜짝 놀래거든? 내가 하아 이러고 나도 깜짝 놀래 그러면 이제 같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 <웃음> 근데 이것도 좀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아니 근데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뽀뽀를 하는 거야 그분들은 사실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그건데 나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날 알잖아 약간 일방적인 친근함이잖아 나는 그분들이 정말 초면이야 오늘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야 근데 그분들은 날 아니까? 일방적인 친근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쑥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은 몸이 얼어버리더라 약간 사람이 살면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건다 그런 경우는 뭐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도를 아십니까? 신천지 막 이런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길좀 묻겠는데요? 이러면서 말 거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렇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그런 기회가 적잖아? 그런 경우가 적잖아 나는 물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 연예인병 아니, 아니에요 연행병이 아니라 아씨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니까 러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거지 왜냐면 그런 거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는 돼 있는데 튼튼하게는 돼 있는데 가끔 그렇게 이제 막 갑자기 북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터치한다거나 막 밀고 찌르고 뽀뽀하고 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진짜 모르겠더라 진짜 뭐 가끔씩 이제 진짜 그런 적은 있었어 볼한 번만 꼬집어 봐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볼 내가 대준단 말이야 그런게 아니라 갑자기 이 이러고 갑자기 막몸 이렇게 어깨 흔들고 갑자기 뽀뽀하니까 환자가 좀 많이 오더라고. 그래. 근데 이런 얘기 해서, 이걸, 음, 어, 친구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어 줄지,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그게 네 숙명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너가 어차피, 격, 어, 그게 원래 네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어느 정도 그건 그 입장을 이해하거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힘들다 이거지 지금 눅눅해졌어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남자친구랑 나랑 같이 있잖아? 그러면은 남자친구.. 여자분이 남자친구 팔짱을 끼고 근데 나는 이런 거다 이해한단 말이야 뭘. 뭐. 지안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정말 나는 다 이해해 어떤 막막아내 남자 댓글 중에서 막 아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싶다 뭐 이런거 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아 근데 가끔씩 실제로 이제 만났을 때 팔짱을 끼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거는 좀 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물론 너무 좋으셔서 내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어.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남성분들이, <웃음> 남성분들이 갑자기, 아,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하면서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나한테? 지안이가 있는 앞에서? 그럼 나는 좀 이제 눈치 보이고, 그리고, 아, 아, 이런 거 떼야, 돼. 떼야 되는데? 아주 팬분한테 말고, 노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니까 러좀 편하게 찍어요 이렇게 딱손 떼고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되지 <웃음> 나도 뭔가 이거 놓세요 손대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러고 싶긴 해 근데 그게 잘 안되지 내가 좋아서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M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확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답답할 때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좋으신 분들을 얘기해줄게 진짜 너무 좋으신 언니, 동생, 오빠 분들을 얘기해보자면 처음에 다가오실 때 정말 자연스럽게 다가오셔 내가 놀라지 않고 그니까 러 내가 약간 흐! 하지 않게 약간 진짜 은근히 이렇게 와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 이래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이래 아이고 나 연기하는 거 너무 그래서 그럼 그런 럼그 식으로 대화가 이렇게 부끄럽게 이어가 그러면서 그럼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 어, 당연하죠 이러면서 같이 사진 찍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이런 게둘다 이제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아니면 진짜 얘를 음 뭐가 있을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시고 좋은 분이어서 이제 무례하신 분이 좀 가끔 있는 그래서 좀더 기억에 남는 아 이것도 있었다 놀이공원을 갔는데 지안이랑 있었어 근데 어떤 학생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진 부탁을 하셨어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카메라 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나한테 언니 근데 언제 헤어질 거예요? 얘가 지안이 오빠랑 사귀고 싶대요 이런 거 내가 또 장난으로 받아줘야 될까? 항상 이거에 항상 이거에 나는 이렇게 막 흔들려 아나 좋다고 오신 분들한테 내가 뭘뭘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항상 일초에 몇으로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결정은 그냥 받아들여줘야돼. 장난으로 <웃음> 정말요? <웃음> 이러고 지금 지이 옆에서 당황해가지고내 눈치 보랴. 이쪽 눈치 보랴. 아,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얘기하지. 그럼 그 친구들은 엄청 재미난 거야. 내가 받아줬으니까. 더하는 거지. 언니랑 오빠 안 어울린대요! 이러면서 일단 아..일단은 <웃음> 이러고 웃어줘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시면은 그 뒤로 웃지를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웃음> 그,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방면이 렇게지나가게 돼. 그래서 이런 무례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솔직히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한테 팬이에요 이 소리 듣는다는 것 얼마나 누군가는 바라고 있을 테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한데 가끔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그동안 똑부러지게 못했으니까 아 이제라도 진짜 나만 괴로운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거 기억 못할거 아니야 기억도 못하고 생각해라 해도 그냥 언제 한번길 가다가 선혜령을 만났다 정도만 기억을 할거 아니야 누군가는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난그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만 손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똑바로 대응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 아직까지는 지금 그 마음을 먹은 뒤로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아직 못해봤지만 이제는 정말 나도 똑부러지게 막 이러고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좋게 좋게 말씀드려야지 나도 꼭내할 말은 하고 살기로 결심했어 정말로 가끔은 뭔가 그렇게 막 누군, 누군가가 나한테 저를 알아봐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집을 들어오면은 난 정말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그냥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러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분이 이상할 때가 있어. 진짜 나는 남 엄청 게으르고, 막, 집거생활 좋아하고, 집순이에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해주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니까, 나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인데 나 진짜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 그럼 되게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c 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생각이 든다? 근데 언제 한번 그런 댓글을 본적이 있어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 모습이어서 나를 좋아해 준다고 언니가 그런, 제가 그런 모습이어서 말을 반복하게 되네 내가 그런 이런, 이런 사람이라서 그냥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아 그냥 나는 나다울 때 가장 사람들이 찾게 되고 좋아해 주시는구나 내 모습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감동이었어 정말 그런 말을 들을때 아, 이 일하기 정말 잘했다 아니면은 또 이제 누군가의 좋은 영향이 됐을때 아 오늘 학교 회사 어디서 정말 힘들게 하고 집 돌아왔는데 언니 영상보고 괜히 피식하게 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정동생 저보단 어리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러면은 일하기 진짜 잘했다. 너무 뿌듯해. 정말 행복해.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게. 밥이 다 싫었다 얘기하느라. 카메라 한번 꺼지고, 핸드폰 한번 꺼지고. 난리 나겠구만. 근데 이 얘기 왜 났지? 음. 몰래 찍는 거에서 얘기했구나.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아 할게 음, 할수 없어. 응, 그런 분들도 계신다. 가끔 메시지가 와요. 언니 방 방금 여정님 봤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또는 너무 바빠 보여서. 아니면 남자친구랑 너무 즐겁게 행복 너무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를 못했다 다음에 만나면 한번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오면은 내가 배려를 받은 느낌이라서 엄청 감사하고 좋더라고 나를 봤지만 뭔가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거잖아 아 지금 바빠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노느라 즐거워보인다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오면 은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 배려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내가 답장을 드리지 너무 가... 아 그랬냐고 다음에 보면 꼭 말씀해 주시라고 진짜 장어도 있고 밥 먹는 이 집순이 뭐가 좋다고 아니야 나 <웃음>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뭐 잘난 잘난 그런 거뭐 특기 그런 것도 없는데 나를 너무 좋아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거 자체가 너무 나한테 과분한 거지 그래서 항상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실제로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에게 내가 좀 이제 또 낯을 가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좀 표정이 없어서 내가 차가워 보였거나 아니면 좀 그랬을까봐 엄청 걱정돼 좀 나도 이제 실제로 만나면은 내가 영상 같을 줄 아시더라고 영상처럼 막 엄청 시끄럽고 아아 이러실 줄 아는데 밖에서 만나면 의외로 좀 조용해요 밖에서 만나면 내가 좀 차분차분하게 하지, 하니까 <웃음> 영상이랑 되게 다르네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분 기대에 못 미칠까봐 그 실제랑 좀 다르네 이런 것도 있고 그분을 기분 좋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웃음> 이러고 뭐 이렇게 살갑게 잘못 대해드린 것 같아서 엄청 신경쓸 때가 되게 많아 나중에 우리 만약에 우리 만나면 바라밥 친구들 꼼꼼 친구들 나랑 길가다 만나면 자연스러운 그런 그니까 러 나를 보고 신기해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 뭐라고 얘기하지 그니까 러 우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의 뭔가 바램이라 그럴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친구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슝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램 응. 왜냐면 인위적이지 않잖아 그게 자연스럽잖아 그게 나는 그렇게 대화가 들어오면은 내가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좀 웃게 표정이 펴 이렇게 아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만나면은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반가워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난 그게 더 좋아 편한 거 그럼 혹시 언니 콩 꿈을 들 분께서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던 중이라던가 뭔가를 하던 중에 나를 알아보신 거야 그러면은 엄청 어린 친구들보다도 더 엄청 부끄러워하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약간 나를 언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냐면 은 내가 나이를 말 안해서 내 얼굴만 보고 언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나이를 말하면 놀래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언니 콩고물들이 어린 친구들보다도 더 스스럼을 타면서 부끄러워 하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말을 걸어도 될까?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잘,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 그래서, 약간 그 언니 콩꼬물들이 나한테 말을 걸 때,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뭔가 그, 그 언니 콩꼬물들의 그 장벽을 깨는 기분? 그래서, 가끔, 두 부분들도 알아봐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진짜 그장력이꽤 부셔지는 느낌. 따당이고 그때 좀 뭔가 쾌감이 있다고할까 오늘은 내 얘기만 했네. 아부튼 진짜 바라밥 친구들 얘기도 꼭 들어줄게 오늘 내가 그런 걸 당한 걸 얘기해버렸다 가끔 이렇게 바라밥을 찍다 보면 은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논란이 되진 않을까? 내 말이 나쁘진 않았을까? 이러면서 업로드를 하거든 하, 진짜 이건 내 진심을 담아서 방금 얘기했어 진짜 사실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진짜 친구랑 예, 얘기하듯이 이렇게 다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뭐 실수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 조금 막 불안해 근데 이제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로드를 해야 아는 거니까 친구들이 보고 봐야 되는 거니까 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좀 항상 바라밥을 찍을 때 찍고 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아 내가 자꾸 김으로 한 다음에 젓가락으로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 김으로 손가락 집어서 먹으면은 친구들이 신경 쓰인다고 할까봐 <웃음> 습관적으로 김 손으로 집은 다음에, 아차! 싶어서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나 원래 김 손으로 먹거든. 진짜 손이 편해. 손은 물론 깨끗이 씻었어. 걱정하지 마라. 응? 음? 어? <웃음> 뭐야? 뭐? <웃음> 뭐야? 어디서 왔어요? 이야 쭈리야 웃어났어? 어머어머! 웃어났어? 이거 끝까지 보신 분? 저 얘기할 동안 얘 뒤에서 뭐 했어요? 아! 장난감 가지고 놀았니? 쭈리야! 어머어머! 별일이다 있네 아이 뭐 하는 거야 줄이야 언니 밥 먹잖아 밥 먹고 놀아줄게 아무튼 30분 분 넘었나? 이제 이만치 먹고 끝내야겠다 응. 오늘도 나랑 밥 같이 먹어서 고맙고 못 먹은 친구들은 마저 천천히 꼭 씹어서 먹으셔 얼이냐 아, 뭐해? 어, 그러면 다음 바라에서 만나자. 다음에도 나랑 같이 밥먹어주면 좋겠어.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어서 고마워, 주리야 그만. 그러면 나 이제 다 먹고 정리할게. 잘 먹었습니다. 혼밥 친구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빠 바라바. 안녕.